SBS 김상민입니다. 이어서 민방네트워크 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방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누리호 성능 검증위성에서 조선대가 제작한 큐브위성이 분리된 뒤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렴한 제작 비용에 다양한 성능까지 갖춘 큐브위성이 앞으로 우주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한수 기자입니다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길이 30cm의 직육면체가 내보내집니다 유비시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민방네트워크 뉴스 마칩니다. 민방네트워크 뉴스는 지방분권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근토 드라마 왜우수제인가가 방송됩니다.